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1회 목요일 2부 방송입니다 어, 오전에 1부 방송을 했고요 어, 여기는 2부 방송입니다 내수 어, 중에서 고정수 찾기예요 내수 어, 중에서 1에서 2수 찾기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어, 채널 이름을 변경하는데요. 어, 유튜브에서 어, 11월 5일까지 어, 새로 도입하는 핸들, 핸들 이름을 신청하라고 이메일이 왔어요. 어, 그래서 어, 그 핸들 이름을 로또 헌터로 정했습니다. 로또 헌터로요. 어, 11월 5일까지 정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어, 유튜브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어, 배분을 한다고 해서, 음, 기왕이면, 어, 우리 채널에 어, 적당한 어, 알맞는 핸들을, 핸들 이름을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어, 로또 헌터로 신청을 했더니 어,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널 이름도 어, 별난 카페에서 어, 로또 사냥으로 변경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변경될 거예요.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 핸들 이름은 로또 헌터입니다. 영문으로요. <목소리> 이번 주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 일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 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어, 화요일 날은 네수중 1에서 2수 필출, 수요일 날은 2월 수, 그리고 필출 끝수를 어, 살펴봤고요, 어, 목요일 날1부에서는 어, 월요일 날 약수, 약수 중에서 누락된 게두개가 있어서 그거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음, 또, 어, 화요일 날 방송한 네수 중에서 없으면, 어, 두수 중에서 찾아보시라고, 음, 알려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하고 이제 2부, 이제 지금 2부 방송입니다. 2부에서는, 어, 네수 중에서 고정수 찾기입니다. 이번 2차에 꼭 살펴봐야 할 구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알박기수라고 그랬죠? 어, 이 별난 카페가 정한 이름입니다. 알박기수. 일정한 간격으로 어, 수저를 고정 어, 박아놓는 거죠. 어, 그게 지금 어, 3개 그룹인데요. 음, 지난 2차까지는 어, 셋중 하나 뭐 이렇게 제목을 붙였었는데 이번에는 꼭 살펴볼 구간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 이거는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들 이에요. 어, 요게 지금 현재 4열멸중입니다. 그 다음에 어,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어, 10인수들입니다. 이것도 현재 4열멸중이에요. 그 다음에 어 여기는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수들입니다. 요렇게 어, 3개 그룹인데요. 어, 이세 그룹 중에서 한 수도 없으면 어, 그러면 1 등도 어, 없는 겁니다. 이번 에 차에 꼭한수 어,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어, 이거를 어, 이렇게 별랑 카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그룹과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0인 그룹 어, 이두개 중에 하나는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필출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3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그룹 이거는 여기에서 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모르죠. 이건 너무 장기 연멸이고 현재 모두 네 수가 다 콜드 수에 빠져 있죠. 그래서 너무 장기 연멸로 갔기 때문에 음, 좀 불안합니다. 이게 어, 안 나오는 수는 어, 아주 그 지루하도록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해차에 또 전멸할 수도 있겠죠. 어, 여하튼 이세개 그룹을 합치면 어, 현재 4연멸인데 1회에서부터 1040회까지 2연멸이 12번 있었어요. 3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 현재 4연멸이에요. 신기록의 신기록이죠. 그래서 아, 적어도 이세 그룹 중에 한 그룹은 아, 필출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또 실제로 좋아 보이는 수가 지금 여기저기 보이죠? 그렇게 하고 콜드스에서맨 마지막에 있는 수가 43이고 그다음에 21, 그 다음에 2 1앞 배가 4가 있는데 다그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아, 마무리하실 때 여기서 적어도 한개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중에서 하나는 세 그룹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우선 먼저 이거 살펴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 제목대로 이제 고정 내수찾기입니다 아, 내수, 고정, 내수 중에서 고정 수 찾기 우선 원본 여섯 수 원본 원본이 6수인데요. 여섯 6수 여섯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